어이 최작가 공이 좀 까다롭지 이 공은 단순하게 일적구를 장부터 태우면 키스니까 단부터 태우면 되는 공 아니에요? 제 말이 맞죠? 장부터 태우니까 좀있죠아 알면 뭐해 키스를 제거를 해야지 아 이렇게 치지 말라고 보여준 거구나 근데 설마 저기까지 가진 않겠지 잘하면 갈 뜻. 아... 앞으로 따고 no. 싫은데요? No. i s u h s e 껴치기군 오케이. 좋았어. 얼안 아, 아! 어, 들어와 시간 없어. 에휴. 어? 아이씨. 헐, 나보다 더한 사람이 저기 있네. 아이고. 미안합니다. <웃음> 셔 아멘. 아따 죄송하여. 엄마이 갓... 아세 뻐보소. 트스 그렇지기 맞아 있네요. 좋은 공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별 말을 맛있게 먹어. 에휴. 어이쿠 죄송합니다. 왜 죄송? 오부터 맞아서요. 이런 거는 그냥. 인사하지 마 야! 아잘 치요 와따 잘 치요